아 여기 눈이 없다 요 카메라 실제로 드려보세요 홍 됐을 때유일수 있을 때 여기만 돌아가말이기이죠제 앞에서 홍아를 면봐야 안녕하세요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음. 딱 2회차를 남겨놓고 음. 그의 물임, 김지우. 오늘 하고 수요일 하면 저는? 는 거예요? 썸네일이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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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보 여기 여기 여기 나또못냐 야, 제주가몇시간 몰라, 몇 시간? 시간이어다어이 컷! 네컷이 레디 <웃음> <웃음> okay. 지우마 지우마 지우마 컷야자이파스가를하고 와 장난, <웃음> 와,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웃음> 오늘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마지막 촬영 앞으로. 저는 리허설 하러 가겠습니다. 그녀 눈동자에 취했어. 그동자 그걸 왜 해야되는데? 모르겠어요 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 이 저기 좀 찍어줘 끼혜들은 알죠? 들어갔죠 말도 안된 일이지 식혜님 쥐가 떼지 왜왜 왜 내가 떼줘? 굳이? 뭘 살만한 일을 왜 만들지? 만약에 싸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웃음>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 평화 주지 않아요. 스 감사합니다. 요 아, 되게 기분이 몽글몽글하네요 항상 끝날 때 저는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는데 섭섭하네요. 뭐야? <목소리>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그애 우리는 뿐이었다. 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축하해. <웃음> <웃음> 여러분 축하해요. 축하요 고생했다 고생 많았다들 보내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관려왔습니다관요네 그렇죠. 지용이는 말도 못하고 짠내 나죠 불쌍 제가 그렇게 짠내가 나나요? 저가 그렇게 짠내 나는테 아닌데 되게 쿨하고 되게 인생 재밌게 사는 사람인데 자꾸 하게 되는 짠내 나한테 이거든 다음엔 짠내 안 나고 짠내가 나더라도 조금만 그러니까 하, 이 정도? 지금은 지금 거의 히말라야산 소금 그 염전에서 그 소금 정도 짰네요 이제는 그허브솔트장 찍어보는 그 정도? 짰네요 돌아오고 싶네요 어... 돌아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웅이를 표현했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제가 지웅이 식감정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느낌과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 보면서 처음 보는 표정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또한번 느낌 지웅이가 체이비를 그거는 네. 뭐 얼린 결말이니까 여러분들로 이렇게 먹히겠습니다 지웅이로 거의 2021년이 꽉찌와서 살았는데 이제 해야질때 지금 마음에 a s o c i a 제가 이번 새로운 캐릭터를 해보려 little bit o 이 a child. I'm a l 이 t t 답 e bit of a child. I'm 아 l i t t l 있 bit of a c 아요 l d I'm a little b 하면서 대본 c h 는 l 지만 참 저는 작품 운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작품은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지웅이는 이제 떠나보내고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작품과 또 좋은 캐릭터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제 좀 귀여운 거안 해도 되겠죠? 멋있고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보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겠다. 오늘은 멋있는 역할을 돌아 오겠습니다. 이상 저는 김상철이었고요 그래 우리는 서 김질모였습니다. 오늘의 엔딩이죠.